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타 병원에서 이 눈썹 거상술을 받으신 분이 진료를 오셨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눈꺼풀이 처지면서 그 쌍꺼풀 라인, 그러니까 처녀 때 쌍꺼풀 수술했던 그 쌍수 라인이 이렇게 덮이다 보니까 눈썹을 이렇게 올리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눈썹 거상 술 전후로 인상이 더싸나워진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달 전에 눈썹 거상 수술을 했는데요. 앵그리 버드처럼 앞쪽이 그러니까 코 쪽이 위로 더 당겨져 올라가서 눈 앞머리 쪽, 즉코 쪽에 있는 안쪽 쌍꺼풀이 더 보여야 하는데 안쪽은 안 올라가고 바깥쪽만 눈이 올라가서 코 쪽에 쌍꺼풀은 그대로 덮여 있고 바깥쪽 쌍꺼풀이 크게 보여서 눈썹 거장술 전후 그러니까 완전히 싸나운 인상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술한 병원 측에 안쪽보다 바깥쪽이 많이 올려서 앵그리버드가 된것 같다고 하니까 눈 앞쪽 쌍꺼풀이 더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앞트임하고 위트임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트임한 연예인들 보면 더 싸나워 보이잖아요. 전 인상을 착하고 순하게 보이게 하고 싶거든요.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사례자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함으로써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앵그리버드 같은 싸나운 인상에서 탈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살펴보면 서양인에서는 이마필러를 맞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평평한 얼굴의 동양인에서 꺼진 이마를 도두기 위해 이렇게 필러를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 중력의 영향으로 필러가 하방 이동하게 되면서 눈썹과 눈의 앞머리 쪽을 이렇게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이 쌓아나오는 경우가 흔한데요 즉 이마를 동그랗게 하면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인상이 될 것을 기대했지만 눈이 눌리면서 사나워지므로 1번에 눈 앞쪽을 당기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두번째로 2번에 앞쪽 쌍꺼풀이 크게 많이 보이면 순해 보인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얼굴에서 팩트 체크 해보면 여기 하얀색 화살표 끝에 앞쪽 쌍꺼풀의 크기를 보게 되면 빨간색 화살표 부분의 뒤쪽 쌍꺼풀 라인보다 더큰 것을 볼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 얼굴이 왠지 심통나 보이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이 여성의 눈에서도 보면 앞쪽 쌍꺼풀 라인이 커서 훤히 드러나 보이는데요. 또한 왠지 못돼 보이는 인상입니다. 이를 여기 3번 내용에서와 같이 눈, 눈썹 각도가 바깥쪽으로 치켜져 올라갔기 때문이다 라고 잠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여성분의 경우에도 눈썹의 바깥쪽 꼬리가 치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또 같이 눈썹이 올라갔는데 어떤 차이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눈을 크고 시원하게 만드는 중년 쌍꺼풀 수술 방법에 대한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번에 눈 앞쪽 쌍꺼풀을 크게 하면서 3번의 내용과 같이 눈, 눈썹 각도를 지켜 올라가지 않게 하면 하면 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았을 때 뜻하지 않게도 의외의 얼굴 이와 같은 억울한 인상 일명 울상 얼굴이 됩니다. 여기 이 분에게서도 안쪽 코 쪽의 쌍꺼풀 크기를 보면 바깥쪽에 쌍수라인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고 잘 보이고 있으며 또한 눈썹의 각도는 뭐 일자형 보다도 더 바깥쪽이 처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쁜 인상을 주지 않는 얼굴 관상이 됩니다. 오늘은 눈썹 거상술 전후로 해서 인상이 그냥 앵그리버드 같이 싸나워졌다고 오신 분의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그 분이 말씀하신 1, 2, 3번의 해결 방법으로는 성형수술 전후에 또 다른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알수 있었습니다. 이를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의사이긴 합니다만 제가 배가 아플 때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하면서 자가진단하기보다는 병원에 가서 해당 전문과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편인데요. 성형수술 또한 본인이 본인 얼굴을 뭐 가장 잘 안다고 자가진단하기보다는 경험 많은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어떤 눈썹 거상술을 하는 것이 인상을 착하게 보이게 하고 순둥순둥 여리여리하게 보이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